종종성, 종정명이 다음에, 종종성, 종정명 가지가지 성바지, 가지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지방에서, 가지가지 지방에서, 긴가, 박가 최가, 강가, 윤가, 하, 다 여기, 윤, 윤, 윤고집이, 강불대기 뭐, 무슨, 하한 말이야. 긴가, 박가 최가, 참, 모인다, 이기라. 통서남북에서 각성바지가 모이다가 볼까같면전라도사람경상도사람 수박 모이다 보면 성질이 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때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가지가까지 또 별놈들이 많은 가운데 사람이 많다 하면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많고 거기도 또 사고 뭉치도 그거 많기 마련이다, 이말라 그래서 정복 가운데 군역이 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개복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더 가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우컨대는 말이지 좋은 꽃을 저 높은 대우에다가 장엄을 잘 해놨을 때 끈으로 가지고 그걸 잘 묶어 놓으면은 그, 그것이 오래 갈수 있는데 끈으로 묶어 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바람이 분다든가 울바이 서다든가 태풍이 불면 막다 뒤에 흩어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하더라도 게루서 묶어 놓지 아니하면은 게루서 묶어 놓지 아니하면은 불법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끈을 아,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묶도록 하시지요 하니까 에, 아직까지 이제 때가 멀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깔꾸리다. 개의 깔꾸리다. 당 지계직으로 조병재지라 마땅히 지계의 깔꾸리로서 말이지 비법을 갖다가 딱 집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계의 깔꾸리다고도 했고. 옛날 청량국사 같은 경는 10원 율신이라 10가지 원을 세워서 턱한 율신, 이 몸뚱이를 율로 다스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개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웃음> 그 개라고 하는 말을 인도의 그 범어로서는, 범어로서는 개라고 하는 말이 실라라고 합니다, 실라. 우리말로 개 자는 말이죠. 그개 자, 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 자, 여 칠판이 없으니까. 말뚝을 탁, 탁쳐 놓고, 두 개를 치든지 세 개를 치든지 말뚝을 쳐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철조망을 한다든지, 간지땡이를 한다든지, 이렇게끔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바리케이터, 이제 말하자면, 이 울타리가 된다, 는 말이죠. 그렇게 해 놓고, 위에다가는 탁, 창을 들고 창과자를 했습니다. 창과자를, 창을 딱 들고 서서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오지도 말아라. 접근하면 발포한다. 뭐 미군부대 저태아니고 그래서 나한테 접근하면 발포한다. 뜻이에요. 그 개자가 항상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 글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글자는 상형문자니까 그런데 인도의 말로는 신라라가그 신라. 그래서 신라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옛날 신라가 있었거든. 삼국시대에 말하자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백제라고 하면 모든 백성을 다잘 살도록 건져준다고 해서 백제고 고구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인데 신라라라는 것은 새신자, 벌라자니까 새로 벌어졌다는 뜻인가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 최고운 선생이 저공운암에 사시면서 해인사 신라국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라고 하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선안주원 벽기를 쓴 것도 있고 해인사 선안주원 벽기 선안주원이라고 잘 안주하는 집이라고 하는 선안주원이라는 게 해인사에 있었다는데 어디가 선안주원 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은 선안주원에는 50세 이상 된 신임, 30년 이상 중으로 단신임을 거기는 다 안죽해 해서 7년 동안을 편안하게 동고불 주라고 요새 말로는 결사야 50살 이상 승납 30년 이상 된 신임을 그 안에 가만히 7년 동안 안죽해 하셔가지고 모든 게 물은 익을대로 물은 여가지고 설법하지 아니하고 설법하는 스님 그야말로 눈만큼 즉 해도 벌써 저쪽에서 가마를 입는 이런 스님을 되도록 꿈그 장소를 그렇게 만들었었다그랬어요그 선안주원 벽기 보면 그런 말이 좋고 있습니다 그게 다 최고원 선생이 쓴그 기문인데 그 기문은 지금 그냥 고대로 솔방 남아있습니다 그러고 신라구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그런 소리가 있어요 후코를 신라자는 실바라제의 흥법지처야요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했던 것은 실바라제의 흥법지처다. 바라제로서 법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속인들은 바라제라 소리도 못 알아듣고 신라라 소리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보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속인들이 요새 번역해 놓은 그 동문선이니 그 최고운 전직 같은 데 보면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이. 영, 뭐, 딴판으로 영 무슨 소리인지 자기도 모르고 번역을 한게 있어요. <웃음> 그런데, 우리가 바라 소리가 뭐, 바가, 아제, 아제, 바라제도 많이 쓰지만은, 바라, 바람일다도 쓰고, 바라제도 쓰고, 바라이도 쓰는데, 바라제라, 할것 같으면은, <웃음> 바라제 목착의 줄임말이 바라제인데, 바라제라는 것은, 해탈을 보호한다. 해탈로 가는 발을 보호한다 쉽게 말해서, 그 원화 속도 계족도 나무 대비 관세용 원화 속도 계족도 우리가 전쟁 마당에서 대립 피난을 갈때뭐팔 예. 하나 뚝 떨어져 가지고는 뭐 상관 없죠 못 도망갈 거 없죠 손가락 하나 깨져 가지고는 못 도망갈 거 없죠 둘러미고 그냥 내 빼면 되는데 발을 탁 다쳐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다 이기라. 그래서. 피 안에 이르는 데는 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법을 갖다가 발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 개족이라. 그래서 나무 대비 관세염 원화 속도 개족 돌아야 맞는데, 요새, 에? 너무 유식한 양반들이, 이 개정의 사막인데, 개정의 정자가 그 점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신랑 그 발족자가 된거 아이가? 이래 생각해 가지고 거기다 점을 하나 찍어 가지고 아주 한부로 찍어 가지고 나무대비관세염 원화속도, 개정도, 꼭 개정도라고 읽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요새 천수책에 그영 잘못입니다. 그건 지가 유식한 것 같지만 그 무식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의 족도가 맞습니다. 이래서 탈을 보호한다. 가는 그 발을 보호한다. 그러고 바람일다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물론 천당에 도착한다. 바라라고 하는 말이 그 본래 원어가 천당이라는 뜻이 되니까네. 바라다이스 그게 또 서양 말로는 바라다이스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바라다이스 그러면은 천당의 그 낙원 아주 즐거운 꽃동산을 바라다이스라고. 바라솔 그러면 바라솔 그럼 하루를 이렇게 막는. 해를 가리우고, 뭐, 비를 이렇게 가리우는 파라솔이라고. 바람 일다 하면 거기에 도착했다는 뜻이고, 천당에 도착했다는 뜻이고, 바라제 하면 천당 가는 그 사람의 발을 잘 보호한다는 뜻이 되고, 바라이, 바라이, 바라이 바라이는 천당 체으을 안, 이는거막 장가나 가가지고 막 살아쁘지, 뭐 이런 가막 된장이나 찢어먹고 살 천당 가는 걸막 포기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기, 버릴 기자 뜻이거든요. 바라이, 사바라이, 팔바라이하면 바라이하면 버린다는 뜻이, 천당 가는 걸 포기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바라이, 바라제, 바라밀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그 신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율을 두고 한다, 한다 그랬거든. 국호를 신라라는 신바라제 행법지 조야라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한 것은 바라제로서 법을 일으키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라라고 하는 말은 개율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개, 개라고 하는 것은 조심할 개자니까 조심한다는 뜻이야뭘 조심하느냐? 손 하나 들고 팔아놓는 것이 죄짓는 일 아니면 복짓는 일이오? 입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복짓는 말 아니면 죄짓는 말이다. 한 생각하는 것이 죄짓는 생각 아니면 복짓는 생각 아니니까 몸조심하고 말조심하고 생각조심하라. 요게 진짜 개다. 신구이 삼업을 갖다가 잘 정섭하는 것이 개다. 조섭하는 것이 개다. 이래서 개라고 할 거가 되면은 두 가지 의뜻이 있습니다. <웃음> 지지개가 있고 작지개라고 하는 것인데, 지지개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칠짓자입니다그 침으로서 갖는 게, 살생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음 가능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는 게. 지지개인데 작지개라고 하면 해라 하는 게 지을 작자 가지를 짓자 지음으로서 갖는 게 작지개입니다. 작지개라고 할것 같으면 좀 적극적인 것이 되죠. 자비행을 행하라 복덕을 지어라 청정행을 닦아라 진실행을 닦아라 지혜를 키워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작지개 오개가 되죠. 살도 운망주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지지개가 되죠. 지지개, 작지개가 있을 수 있는데, 유리라고 할것 같으면, 이 몸을 잘 초섭한다. 잘 고르고 다스려서, 신구의 상업을 잘 고르고 다스린다는 말도 되고, 이 율장이라고 해서, 경장에 대해서 율장을 갖다가 유리라고 해서, 개와 유리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막 개유리라고 할것 같으면, 한테 붙은 말로 봐도 됩니다. 바라제목차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이 해탈을 보호하는 길이다. 바라제목차라고 하면 시라의조문이신라의조문 낱낱 개의 조문을 갖다가 한테 집대성해 가지고 모아는 것을 갖다가 바라제목차. 그게 뭐다? 별해탈계 또 보호해탈계, 해탈을 보호하는 게 별해탈계 할것 같으면 한 가지 개를 어떻게 지켰으면 그거 한 가지는 해탈해 버린다 이 말이야. 별별 해탈이야 낱낱이 낱낱이 그거 하나하나 해탈한다. 그래서 별별 해탈, 별 해탈이라고도 하고 해탈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해서 보호해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하, 바냐 바라밀, 마하, 바냐 바라밀 소리를 참 절집안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마하하는 말도 요새 에뭐 그냥 뭐 우리는 경에서 볼지, 뭐, 마하자는 대야라, 뭐, 무슨, 뭐, 절대지 대야라, 뭐, 대야, 뭐, 큰 대자라면, 예, 예, 예 풀이를 했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은. 역시, 산스크리트가 발전을 해서 서양말, 지금 말하자면 영어나 저쪽, 응? 영어가 산스크리트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볼것 같으면, 영어에서도 마하를 찾아볼 것 같으면, 영어에 마하, 그러면은, 음속돌파를 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확 이래갈 때 1초에 340m의 음속을 돌파하는 것을 마하 1.0이라고 1초에 700m 이상을 돌파할 것 같으면 마하 2.0 1초에 1200m 이상을 돌파하면 마하 3.0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마하 25가 모자나서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하 25라 하면 대단히 좀 빠르겠죠 이 마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산스크리트에서 영어에서 가져다가 마하 음속 돌파를 갖다가 마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하바냐바라바리오 최존 최상 최계일이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그 마하라고 하는 것은 최전 최상 최일 제일, 최제일이니까 제일,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따지고 볼것 같으면 음속 돌파가 아니고 전광속 돌파 광속 돌파라고 해야 됩니다 광속 돌파 광속이라고 할것 같으면 지구를 일곱 바퀴반 도는 것이니까 네, 네? 지구도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음속의 뭐 300만배라든가 100만배인가 네. 이런 거니까, 이 서양 사람들 과학문명에서 말하는 마하고, 우리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는 마하고는 음속과 광속의 차이니까, 340만 메다와 30만 키로의 차이니까, 이건 뭐, 뭐, 뭐, 뭐, 뭐, 이건 뭐, 참, 그야말로 요새 말 만나, 아들 만나, 게임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 응? 이것이 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관직된 벗개하고 차자 부령침이란 넓으면 온 벗개 가득 아, 차는데 빡 오그라졌다가는 반홈꾼역도 용남보다는 게 우리 마음짜리 아닙니까? 아요일무라자 응? 아니 삼주천 하주지하고 명예일 흑사치요 우리 마음짜리 아닙니까? 상제 예. 동영종 동영종의 수부득자 희신마 이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마음짜리 이것이 말이 눈, 갈색의 지구를 막 일곱 바퀴 반 이상 도니까, 저 화장장음 차례에서 말이지, 한물건이 나왔다, 이 말이야. 이한물건이 돌원승입니다. 돌, 돌, 돌뜬거리 같은 원승입니다. 그럼자 그, 손오공이 같은 그런 놈이랍니다. 다 화장장음 차례 화과산에서 튀나온 돌원승이가, 이님이 천상천하를 뛰댕기면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제석, 천왕궁, 왕궁, 후원에 가니까 천두복숭아 중중 조용 열려있으니까 막 실컷 따먹는데 천두복숭아 한 개만 따먹어도 말이지 장생불사한다는 게 있는데 막두 개씩에 그냥 막들이주 따먹으니까 배가, 배가 막, 뭐 뭐, 뭐, 뭐, 좀 불풋한데 막뒤따먹으니까 천도복성 나무 지키는 사람이 막 잔소리를 하니까니, 이까지만 나무 하고막쫙 뽑아 뿌리고 말이지, 막 귤사대기를 올려붙이니, 제석천왕에 와서 뭐라 하냐, 제석천왕까지막 귤사대기를 올려붙이고, 험한 설치고 댕기니까에막 난리가 났다. 천신들이 그냥 막 수백 명이 그냥 군대를 몰아가지고 선호공이 잡으려고 달려들으니까네, 선호공이 지는 또 몸뚱이에서 털을 한주막쑥 뽑아가지고 훅 불면서 변해라 하니까네, 막. 백천선우인가 돼가지고 신랑 막 달러들으니, 아이고, 막 천상천하에 막 대일대 접정이 생겼다, 막 난리 났다, 이말이 하다가 하다가 막 나타천, 나라연천이 나와가지고 설렘에 잡으려고 하니까 는 도망을 해가지고 신랑 용왕궁에 쑥 들어가가지고 또 동왕, 용왕, 동해 용왕, 사가라 용왕한테 가지고 또 울림장을 놔가지고 또 아, 배가 고프니까 술가져놀라밥 가져오나, 실컷 얻어 처먹고, 이 집에, 너희 집에 보배 하나 있지, 어? 여의 방 여기 있는 줄 안다, 내놔. 여의 방을 빼서 들고 설랑 이놈을 갖다가 쭉 잡아 당기니까 어쨌든 이에는3십삼천까지도 하고, 팍! 오버리니까 또귀속이까지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여의 방을 귀속에서 떡하니 챙겨가지고 설랑 나와서, 어떨리는 지 대밀라면 댄벼락 하고, 천상천하를 갖다가 휘둘러 오도로당기니까 아이, 큰일 났다, 이 말이야. 3개 28자는 모든 천신들이 이놈 자식 잡으려면 천생이 을 석가야리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뭐 다른 사람은 도무지 어째 볼 재주가 없다. 석가야리를 또 찾아가지고 부처님요. 하여튼, 놈좀잡아주이소 저놈 자식 때문에 우리 못살을 계십니다. 이놈 자식이 뭐 오만대 땡기면서 그냥 막 귀사대기를 올려붙이고 막 설치고 도로댕기. 좌충우돌 저놈 완전 무겁게자입니다저는무호자 저놈 좀 잡아주시죠. 석가열이 래 같은 선호공이를 찾아가지고 니가 제주가 무슨 제주가 어, 그렇게 많아가지고 신랑 온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놓은야 나요, 나요. 군두박질을 내가 잘한다군두박질 근두운이, 근두박질 한다. 근두운인데, 근두박질, 근두운을 한번 턱 잡아 탔다 하면 내가 막 탓닥하면 10만 8 0씩날름갑니 막. 근두운을 잡고 그냥 궁둥이만 하면 끄떡하면 그냥 10만 8 0 0 0를날려갑니다 그게 바로 마하고 말이지. 마의 능력이 무한 능력이 나한테는 있다. 영원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잡을 수고 나는 죽일 수 없다. 이라고 설치 아이 그래. 그럼 네가 네하고 그룩크럼 재주가 있으면 내하고 그럼 한번 경주 한번 해볼까? 나도 제법 예 단거리 선수, 장거리 선수 예 쫓을 얘기 선수는 되는데 말이야. 네하고 내하고 한번 선수 한번 해볼까? 합시다. 심심한데한번럼자요땡그번한띠 요, 한번, 한번, 띠 봅시다. 그래, 이제, 부처님하고 둘이, 이제, 요, 땅 하고, 뭐, 둘이, 뭐, 뭐 하니까, 까지, 뭐, 눈 깜짝 할새1 0십만팔천기를 나르니까, 뭐, 금방 뭐, 둘이 다 없어졌다. 선호공이는, 했더니 석가야리한테 안 떨어지려고, 궁디기를 까딱까딱, 까딱까딱, 한번끄덕하면 십만팔천씩 나르니까, 막, 죽어라! 하고, 막, 하늘 꼭대기로, 꼭대기로, 그냥, 쭉 가다가 보니까, 뭐, 뭐, 뭐, 이, 뭐 이제 난게재 없거든, 그만. 뭐, 어지간히 안 갔겠나? 이제 뭐, 석가에리 지금 뭐, 뭐, 내가 어디 따라오내 신부선 놈들은 따라올랑가? 어쩔란가 뭐, 싶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다가 보면 배도시일 고픈 생각도 나기도 하고, 말이지. 천두복통 <웃음> 생각도 나고, 가다 보니, 저, 지둥이 다섯 개가, 그 생각 나자마자 지둥이 다섯 개가 저, 보이거든. 하, 저기, 하루 끝이라 하는 아마 경계포신같다 거가 가지고 신랑, 하, 음, 내가 천하제일 손오공이라고 거기다 쥐, 쥐 이름자 하나 콱 써놓고 돌아설려고 하니까 또, 뭔 것도 없는데 또, 오줌은 매렵단 말이야. 돌아서서 거기다 꺼내놓고 신랑 오줌을 한번 찌 깔리고서는, 떡, 내려올라고 하니까네, 가게는 어디를 가노? 아이 손가락이, 부처님 손가락 다섯 개더란 말이야. 사실 퍼져도 소단에 있다 카드니만은, 음, 자승은 아무리 움치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야. 아예 더간히 갔다 가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어? 너는 꼼짝 말고 500년 동안 거기 있거라. 이것이 색수상행식 오음산입니다. 오음산 속에 색수상행식, 번의망상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이 색수상행색 오음이지요. 뭐. 어? 오음산 가운데 확찔리져 가지고 살란 말이야. 색이라는 것은 마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란 말이야. 받아들인단 말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보는 게 아닐 게고 귀로 들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듣는 것이 아닐 텐데 딱 하면 눈으로 보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수란 말이야. 감성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좋은 거냐, 굳은 거냐, 사유로 망상을 꼬보고, 보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사유한다, 이 말이야. 이게 상이거든. 그래가지고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행위요. 거기에서는, 예? 슬프고 괴롭고 희로애락의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게시이더라 그런 말이지. 요별이거든. 행동 요별이거든. 이 색수상행식의 오음산 가운데 꽉 묶여놓으니까 천하 대장불들도 말이지, 인수, 불욕, 귀산 수돌이오, 많은 이 부지는 애욕서전이니라 그러면 애욕 하나에 걸려가지고 말이지, 중대고 싶어도 못되거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오시에 나면 오천복이 든다고 아침부터나올려고 하는 걸 자꾸 참았다고 그러는데, 너무 지내치게 참아가지고 실랑, 내가 가만히 따지면 오시가 지내가지고 미시 초에 났어. 50말 미시초에 나누니까, 미천역이 들어가지고, 정기정적자가 들어서 그런지, 참 부처님 은혜를 잊고, 내가 세계 다 따지고 보니까 48개국을 도로댕긴 택이라. 많은 나라를 혼자, 내 남미 일대를 내 혼자 여행하고 다기는데 말도 옳게 못하면서 죽자 생이다 남미의 이과슈 폭포라고 하는 그 폭포는요, 나한테 슬라이드가다 있으니 보고싶은 양반은 언제든지 신나와서 보십시오 그 폭포가 어느 정도냐가 되면 여기서 쳐다보면 지조감 뒷산 꼭대기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150m 많이 떨어진 높은 데는 150m 내지 200m가 됩니다 100m 150m 200m 2층 3층으로 떨어지는 이런 물들인데 지조감 뒷산 꼭대기에서 여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물이 한 가닥, 두 가닥이 아니고 수억천만 가닥이래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신부락까지 갔다가 우신부락에서 원당앞앞산까지 이렇게 돌아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그 폭포수가 그렇게 쏟아지고 그 잔굴 숲속에서 쏟아지는데 거기를 혼자 당기면서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압니까? 중잘됐다, 중잘돼, 중잘됐다. 나 혼자 중잘돼, 중잘돼. 중잘돼. 중잘돼. 중잘돼. 중잘돼. 중잘돼. 내가 혼자만, 중잘한데 중, 참, 네. 중잘됐다, 내가 중안 되시면, 이런데 어떻게 왔었냐,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겠노, 말이 중잘됐다는 생각하고, 또한 가지는 말이지, 혼자 보기 아까 홍길장 혼자 보기가. 혼자 돌아다니요 혼자 보기 아깝다는 생각하고, 중잘됐다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그렇게 혼자 콧노래를 하고 댕기면서 내가 사진 찍고, 구경을 하고 댕겼어요. 네, 참 과연 중 잘됐다 그말이에요 <웃음> 어, 얘기가 어떻게 좀삐그러졌습니다그 그 얘기는 그렇고 아 색수상행시 오행산 가운데 500년을 막 그냥 뭐 오행 아닙니까? 대가리하고 니네 팔다리니까 이게 벌써 오행이란 말이에요네 팔다리가 그냥 꽝 묶여가지고 꽉 짝덕성 못하고 무관지옥 가운데 그냥 그 고통을, 한 없는 고통을 받고 50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때 삼장 법사가 뜩하니 서천 서역국에 경전을 가지러 가려고 뜩하니 나서는데 이거 참, 자물을 구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천성, 누구한테 구했느냐. 관자재보살한테. 관자재보살은 관자재보살이면 관이 자재해버리시니까 관자재 아닙니까? 관이 그대로 좌지해버렸다 그 말. 생각 먹는 대로 그냥 그대로만 자유, 자중인간에관자제 이게 각찰상명통달무애라고 그 말이야. 예? 오분양을 완전히 성취했음으로써 말이지 각찰상명통달무애 예? 능단일체무명결박하고 능일체무명결박을 갖다가 다 끊어버렸고 상어신심의 내외관찰해 가지고 말이지 더하니. 예? 각찰상령의 통당무행이 오분향을 완전히 성취한 분이거든 그 관자재라 그 말이지 인간 세상에 잡다한 그 소리를 다 따라다니면서 심성구고 그 소리를 찾아가지고 모든 고통을 건져주신 심성구고 응계중생 예? 그 발고 열악한 발고 열악이 대자들이란 말이야 자룡 열악하고 비룡 발고니까 자란 능이 응? 다른 사람에게 낙을 주고 비는 능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뽑아주는 거란 말이지. 이 대자들이 관세음 보살이란 말이지.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떡 가가지고서는, 천서역까지 가려면, 어째 가면 좋겠습니까? 니 혼자 가기는 어려울 거로. 아참 가다 보면, 명사산, 천산산맥을 내려가다가 볼것 같으면 말이야. 돈왕 막고구리 있고, 그쪽을 지내가다가 볼것 같으면 말이야. 오음산이 있을까? 오행산이라고도 하지요. 오음산이 여기 있는데. 오음산에 가면 말이야, 거기에 도론숭이가 하나, 거기 가치가 있니라. 그 꼭대기에 말이지, 자물통이 있는데, 그 자물통이 온만이반매음 자물통이니까, 관세음보살 본선미 묘지는 온만이반매음 강, 그 자물통이 탁 끌려질 모양이니까, 그 비석 하나만 써 빼면은, 오음산이 타파됨과 동시에, 손오기가 나올 것이다. 그놈, 머리를 홀라 깎여가지고, 니네 상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면 요진보로서는 거가 튼튼하게 좋 기다. 깔줬단 말이야. 그래, 참말로, 삼장법사 혼자 외로운 길을 차 서천서역 가다 보니, 경 멀리 온, 온 산이 보이거든. 지네가다니까 이놈의 자식이 벌써 뭔지 알고, 삼장법사님요 사람 좀 살려주고 가 있었고, 말이지, 나 좀, 나좀 끌려주고 가 있었고, 이놈의 확 고래고래 광물 지내면 천지가 들썩들썩 한다, 이 말이야. 시끄러워서도 천성 가서 안 꺼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올라가가지고반세움보살 본신미 묘지는 오만이 반대음 가고 말뚝을 쑥 잡아 뽑았더니만서도 오음산이 탁 타파 해가지고 설랑 떡하니 나왔다. 넙탁 엎드려 제자가 기다렸습니다. 이때까지 감옥살이 됐지. 집지탁탁탁기탁탁기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가가가탁탁탁탁 법명을 오공이라 지어 졌시니 오온이 개공하여 도 일체고액이라 그래서 비로소 오온이 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오공이라 공을 깨달았단 말이지 소는 심원이 강강하여 시난젤러니 인 마음 원숭이가 강강하여 조인 참질들이가 어렵더니만 말이지 더 오온이 개공하여 도 일체의 길 이제 응? 상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오몽이랄또 데리고 가는데, 그놈또 가끔 가다가 또 몽이를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모양이니까네, 예? 긴고모락 하는 모자를 하나 딱하니 해서 이제 오늘 딱 휘우라, 이기라 여기다. 아니, 긴고모락 하는 금태 모자가 하나 딱 있는데 아주 보기는 좋지만은, 그니, 긴고모락. 말안 들을지 에는이름에막 조여 들어가는데 막, 쓰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에? 대가리가 그냥 짱구 대가리가 되도록 그냥 이놈면막 몰려 들어가니까 이놈에 대가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니네 긴고주를 쥐시오. 그러지요. 긴고물을 하나 딱 씌워가지고 신랑 떡껏떡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아, 한참 가다에 산모랭이 돌아다니 도둑놈이 여섯시 왈칵 달라들거든 웬도둑놈 아이는 도둑놈이 보따기거나 다 내놓고 가거라. 큰일났다. 아, 뭐, 삼장북산만, 뭐, 뭐 똥이 매렸단 말이야. 뭐, 급하니까 뭐 똥이 매렸단 말난 똥으로 간다고, 뭐 삼장북산 도망가 버리고, 뜨, 그 선호공이 가실래? 어? 너가 요구가 먹고, 돈다 내놔라. 금덩거리 다내놔 금덩거리 돈 없는데, 어쩌란 말고 그럼 네 대가리 맞아라. 그래가지고, 도끼 칼, 막, 창, 이런 거를 막, 선호공이를 막 때리고, 찌르고막 두드리 뿌시는데, 뭐, 칼로 때리면 칼이 뚝 부러지고, 도끼로콱 찍으면 도끼가콱 그만 쭈그러져버리고, 그냥 뭐, 몽둥이로 때리면 몽둥이가 툭 부러져버리고, 원래 대가리가 돌대가리니까, 무만 때려봐야 소용없단 말이야. 실컷 패도 막 탈, 팔이 아파가지고 더못 두드리겠거든. 다두드나가니까 아유, 팔 아파서 더못 두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가 실컷 패했으면, 이제 내가, 내가 니네 패를 파나, 패, 야될 차례 아이가. 너그 대가리 들어대라. 여섯 님이 할수 없이 대걸 이들이덜 된다. 그만, 여의방을 꺼내가지고, 그만, 대가리 한 자리씩, 그죠? 사살 만져준다고 톡, 톡, 톡, 톡 때리니까, 막 대가리 여섯 개가 막팍 부서져버렸다. 삼장법사가 똥다놓고 와보니까, 사람이 뭐 여섯이나 또 죽어서 잡아트려 놨다, 이 말이야. 아, 이래가지고, 삼장법사가 야단을 치면, 네 이놈! 회 육적하면 이 육신통이여 육적을 돌이키면 육신통을 만들 것이오 회 육식하면 이 육바람일인데 육식을 돌이키면 육바람일을 만들 것인데 말이야 이망우진하니 파우수로다 망을 떠나서 진을 구하려고 하니 너는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놈이로다 하고 야다를들이치거든막 이런 식으로 88살을 갖다가 다그 88사의 번야망상을 갖다가 조복하는 길이 선호공이가 서천서유까지 가는 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선호공이의 말이지 서유기의 옛날 본 원서 옛날 원서를 보면 그런 식으로 뭐다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그 만화로 보던 선호공이하고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의 능력